자 오늘은 오늘부터? 오늘부터는 제가 다른 게임을 할 겁니다 요즘 게임 업계가 시끌시끌한데 그한 곳만 지금 축제를 벌이고 있다고 해가지고 일단은 저도 예전에 해보려다가 이게 대기 인원수가 너무 많아 가지고 네, 못했어요 못했는데 할 기회가 있을 것 같아서 이참에 한번 해볼까 좀 생각을 했어요 제가 어떻게 보면은 게임... 한국 게임 쪽을 좀 접은 지가 꽤 됐는데 지금 돌아와서 제가 적응을 잘할수 있을런지 모르겠어요 일단은 제가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거든요 여러분들한테, 제가 로아 하셨던 분들한테 제가 좀 질문을 좀몇 가지 한번 해보고 싶어요 일단은 질문이 좀 이상하긴 한데 <웃음> 일단은 제가 했던 플레이를 보면은 일단은 닥소는 뭐... 같은 경우는 저는 아만 아마... 시골 서브로 갈았는데, 근데 이거보다더 시골이 있어. 그럼 나 거기로 보내줘. 제발 <웃음> 더 시골이 있나? 하단이 제일 시골 서브라고. 이거 새로 생긴데요. 새로 생긴 데라 그런가? 하단이 아 그래요? 그럼 나 여기로 갈래. 압도적으로 사람이 적다고? 아, 그럼 됐어. 그럼 여기로 가. 스토리 보기 싫다 하면 점핑권? 아 싫습니다. 난 나는 스토리 볼 거야. <웃음> 아니 어떻게 스토리 모르고 모르고 어떻게 플레이를 해? 스토리는 알아야 더 재밌지. 아니 나는 나의 길을 간다. <웃음> 근데 이거 캐릭마다 또 이렇게 다른가? 스토리가? 별 지원팩 뭐야? 왜? 뭐야? 나 아무도 것안 뭐야. 아이 죄송해요. 아이 아니 잠깐만 나 뭐야. <목소리> 거기 용이야 사슴이야 방금. 어 뭐야. 맞아 나 트레일러 비슷한 거 봤어요. 오. 야, 연출 장난 아니다 이거 진짜. 좋다 여기는 트리짜 이거 진짜. 이거 진짜. 이거 진짜. 이거 진짜. 이거 진짜. 이거 로 오세요 진국인거 가라는 데에서 반대로 가 아 뭐야 내가 움직이는 거였어? 갓겜 <웃음> 아 내가 움직이는 거였구나 아니 이게 시네마틱이랑 인게임이랑 분간이 안 돼요 잘어 아, 뭐야 창술사가 있었네 기공사 인파이터 아까 이거였죠? 아 체험하기 있네 아니 뭔 전직 한번 하는데 왜 이렇게 임팩트가 <웃음> 아 원래 이래? <웃음> 전에 했던 게임들은 보통 이러진 않았는데 <웃음> 정재현 성, 성호 아니 갑자기? 야 잠깐 이거 뭐야 야 아니 <웃음> 저 뭐야 나 이상한 거본거 같은데 보통 이곳이 보통 스토리에서 이렇게 딱설명하면 나중에 이렇게 불타던데 <웃음> 무슨 니까 <일이십니까? 웃음> <웃음> 뭐야 이거? <웃음> 뭐야 나도. 이거 뭐야? 이거 어떻게 어떻게 얻는 거야, 이거? 뭐지 이게? <웃음> 그 인형옷을 준다고요? 이거 분해하면은 제길 <웃음> <재길. 웃음> <재길. 웃음> 재길. <웃음> 전설 카드 아까 골라서 쓰라고요? 잠깐만. 그런데 이거 아. <웃음> 잘못 같은데, 아, 일러스트가 일러스트 그리는 사람이 틀린가? 아, 틀린가? 얘 흑화죠. 하 나중에 <웃음> 야, 이걸 이렇게 스포하면 어떻게 정신 나갔냐? <웃음> 야, 나 아무것도 모른단 말이야. 이걸 이렇게 이렇게 스포한다고? 예스 <웃음> 어, 음? 이게 뭐지? 에, 이게 뭐야? 아, 이게 모로고요 이게 모로코가... 어? 아... 모로코 한번 먹으니까 표시가 된다, 이제. 음... 자기 모로코가 계속 중요하다고 말씀하셨으니까. 며칠 동안 하실 건가요? 며칠은 아니고 한번 엔딩 봐봐야죠. 엔딩은 있죠? 아 로아는 오늘까지 안 해요. 계속 할 거예요. 엔딩은 봐야지, 어떻게 되는지. 로아 닭게만닭소 하나요? 글쎄? 닥소는 그냥 할일 없을 때 닥소하는 거지 할일이 있으면 또 다른 거 하러 가겠죠, 내가 <웃음> 일단은 저는 로아가 지금 첫 인생은 되게 좋거든요 오케이. 저는 액션 되게 좋아하잖아요 액션 좋아하는 사람으로서 이렇게 내려다본 거 치고는 액션도 괜찮, 괜찮은 거 보니까 잘 만들었어, 확실히 그건 맞는 거 같아 <웃음> 뭔가 뜬금없다, 이렇게 하니까 <웃음> 나하나 물어봅시다 저거 비파를 왜 무슨 이유로 비파를 저렇게 연주를 하면 이렇게 이동을 렇게이 하는 거예요? 저 메커니즘이 어떻게 된 거야? 다른 사람들은 그냥 그려내는 하겠지만 난좀 궁금하네 의미가 없다고 그냥? 그냥 저러는 거야? 그 정도 디테일? 죄송합니다 제가 닥소를 너무 오래 해서 그래 <웃음> 닥소하면 다 이래요 저건 무슨 의미가 있을까 하면서 그냥 그려내 해주세요 어쩔 수가 없어 33,000원짜리 신규 복귀 지루고질기 하면 됩니다. 뭔데? 안 보자. 음.. 들어가니까 되게 많네? 어? 씨, 귀여운데? <웃음> 로아 너무 짬뽕 아니야 이거? 이 게임 정말 괜찮은거 맞죠? 나 여기.. 나 이거 진짜 제대로 해도 돼요 이거? 괜찮은거 맞나? 내가 너무 틀이라 그런가? 희한한게 많네 진짜. 안돼 아, 이렇게 보여주는게 진짜 혜자긴 하다. 다른 게임이었으면 안 보여주거든요. 랜덤으로 풀어버리지. 패키지에다가. 질러야 알아. <웃음> 이렇게 미리 보여주면 어 특히나 이거 랜덤 아니죠 이거 이거 랜덤 아니지 이거 선택이죠 다 아이고 진짜 어 뭐야 그 물건을 노리고 온놈이 <웃음> 도망칠 생각은 마라 얘들아, 처리 you just see. y o 으 just pick my lineage. I want to go 아 h r o u g h 가 said to t h 이 b o 는 안 알았어? 어? 이거 스킬 없었는데? 아 그게 체험했었을 때 기술이 없었던 것 같거든요. 어 이거 없었어 확실히. 아안 올려진 스킬이 많다고요? 이런 제 얘기. 그걸 몰랐네. 왜안 알려주셨죠? 여러분들 탓입니다. <웃음> 왜안 물어보셨죠? <웃음> 아 이걸 이렇게 카운터 친다고? 아 죄송합니다. 제가 안 물어본 게 죄네요. <웃음> 내가 잘못했네. <웃음> 내가 잘못했네. I'm <웃음> sorry. 야 남자는 당연히 하드지 야 가자 아야오 잠깐만 아야 어렵네 하지만 여기서 죽을 순 없지 으 아이고 으어 너무 약가좀니까 그거 있는데 나는 독에 뭐라뭐라 뭐라 하면서 자기 칼을 핥는 거야 앗 탈타 버렸다면서 죽는 그런 짤방 있는데. <웃음> 예를 들어 그러는 거 아니야? 아예 씨 인터넷 작작 해야지. <웃음> 아, 인터넷 작작 해야지 진짜. 어. 어 됐다. 아 진짜 너저막 타충 진짜. <웃음> 이럴 줄 알았어. 또 이렇게 파괴될 줄 알았다니까? 아, 진짜. 음. 어? 뭐죠? 다시 묻겠다. 여기에 무슨 내용이 적혀있지? 악마에게 말해줄 것은 없다. 뭐 기다리지? 어차피 너 말하 게될거야요르트 님, 뭐지? 아, 저막 타충 진짜 <웃음> 고생 이따위 힘으로 덤벼들더 <웃음> 가수로. 아고 <아니>, 저는 배경인가요? <웃음> <웃음> 나 옆에 있는데 어? 뭐야 어떻게 이런 힘을 니녀석 네 대런이었나 예상밖에전개 뭐야 흑화했잖아 뭐 아쉽지만 오늘은 물러가는 게 좋겠어 또 보게 될 거야 흑화했네 <웃음> 야 빨리 죽여 <웃음> 안되네 바로두님 아마 또그 힘을 사용했구나 이 모습을 보이고 싶진 않았는데 쓰면서 스스로 힘에 먹혀 버리고 말게야. 그래. <웃음> 명심하겠습니다. 빨리 지독한 모습이죠. 빨리 다크 사이드에 돌아가 빨리. 다크 사이드. <웃음> <웃음> 그보다도 마을 사람들이 걱정입니다. 악마가 무엇때문에 뭐 이곳에 왔는지 알것 같군. 이 석판에는 루테란 왕이 가진 아크에 대한 이야기가 쓰여져 있네. 이거 찍으면은 다시 되돌려줄... 되돌려 받을 수 있나요 이거? 찍고나서 이거 아 그래요? 막 돈? 도... 아 무료예요? 야 확정임? <웃음> 확정임? <웃음> 와와 초기야 무료다. 와 이게 초기야 초기야 무료라니. 아 이게.